만에 이 3버튼 한 벌짜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몸이 5kg 정도 빠졌답니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크지요. 허리도 어, 크고, 엉덩이도 크고, 상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팔도, 소매장도 크고, 어깨도 크고, 품도 크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상의는 지금 이렇게 줄일 거고요. 복잡하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가지고그래 바지부터 제가 재단을, 뜯고 재단하는 것을 먼저 찍겠습니다. 허리를 먼저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안쪽에서 줄이 재단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밖에다 표시하면 안 되겠죠. 제가 뜯어서 재단할 때 안쪽에서 재단 그리고 기장 표시해놓고요. 기장은 좀 많이 줄이는데, 2인치는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이즈 보니까 잘 꽂아놓겠습니다. 어, 뜯을 때는 뒤판부터 뜯어야 돼요, 뒤판. 진짜 항상 이 아래 사거리 있죠? 이쪽, 이쪽부터 이렇게 뜯어야 합니다. 여기두 줄로 박혔잖아요. 두 줄로 박혔으니까 두 줄로 박힌 쪽부터 뜯어집니다. 했을 때는 밑단을 먼저 꺾어줍니다. 여기 터진 거좀 박아왔거든요. 밑단을 치로 먼저 꺾어줘야 일하기가 좋습니다. 재단을 해야 되겠죠. 이그 뒷판부터 재단하는 겁니다. 뒷판 재단을 하고 나서 가랑이 쪽에 재단하는 거예요. 4분의 3 정도 되죠? 줄이는데, 반인치 4분의 3. 이렇게 놓고. 지금 힙도 지금 크거든요. 힙도 좀 줄여야 될 거예요. 힙이 한이 정도 되죠. 잘될때게잘 조금 잘 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럼 이만큼 힙이 좀 없어지는 아요이 인치 정도 그래서 보면 그림을 항상 잘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시 너무 길어요, 지금. 한 4인치 정도만 해도 됩니다, 4인치. 4인치 반이나 4인치 정도. 미시. 미 너무 길면 앞에가 안 이쁩니다. 이게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몇 인치인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한반 인치 됩니다 7인치 반 정도 좀 몸이 좀 살이 좀 빠져서 7인치 반 정도 하겠습니다 한반 인치 정도만 쳐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재단할 때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4인치 한 정도, 4인치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천일 양을,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자를 대면서, 여기에서 반인치 정도니까, 이 정도는. 무릎선까지는 거의 일자로 가다시피 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무릎사이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약간 숙이면서 해도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국자를. 밑을 좀 쳐내는거죠 밑도 쳐내고 바지 분류도 쳐내고 허벅지도 쳐내는거요 전체적으로 줄이는거니까 주름 바지인 것 같아요, 주름 바지. 주름이 한 개짜리 있습니다, 주름이 하나짜리. 주름이 하나짜리면, 주름이 하나짜리만큼 여기도 좀클 거예요, 여기 양을 줘서 여기를 좀 쳐내버립니다. 주름, 주름 바지 경우에는 여기도 반인지 여기도 지금 여기가 물쇠니까 여기까지. 하네. 여기 지금 양이 많잖아요. 주름 바지라 그 여유분을 많이 준 거예요. 그걸 쳐내버릴 겁니다. 지금 바지를 보면은 앞에가 많이 지금 남습니다, 여 까지 잘라버리면 우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바로 끝이 이렇게 떨어지지 말아 뭐 이렇게 되면 허벅지, 바지 부리, 물살 허벅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쳐낸 거잖아요 여기가 영, 너무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할수 있지만은. 이 정도는 간단히 한쪽으로 쳐내도 옷이 입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단을 했으면은 옷이 이제 뭐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거 오바로코 쳐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할것 없죠 이제 다릴 때에 이제 조금만 주위에서 다려주면 됩니다 주름이 반이치짜리가 들어가는데 이건 들어가나 마나죠 뒤에서 쳐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인치를 쳐줬기 때문에 당기면은 주름이 약간 펴질 거예요 그럼 옷이 훨씬 멋있겠죠. 그러면은, 바지를 가서, 워낙 붙가지고 박으면서, 조금 찍을까요? 바지를 박으면서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미세지금, 우리가 한 2인치 반, 2인치 잘라냈잖아요, 뒤판을. 잘라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판이 크고, 뒤판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안 맞아요. 그러면한 번에, 전체적으로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다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려주면은 이제 꼬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을 때게 이쪽 박을 때게 이렇게 박으면서 박으면 앞판이 크거든요. 뒤판을잘라내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뒤판을쫙 당기면서 앞판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파카링을 넣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옷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뒤판을 박을 때는 항상 이 사거리는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 사거리는 그래서 이게 달면서 뒷판도 그렇지만 지금 찍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늘려주면 됩니다 늘려줘야지, 안 늘려주면은 꼬입니다, 옷 뒤판도, 엉덩이 뒤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늘려주지 않으면 까지지도 고 엉덩이를 고 들어갑니다, 항상 다릴 때는 늘려줘야 해요 그래야만 이렇게 다렸을 때, 이렇게 이제 다리잖아요, 이렇 딱 한번 이렇게 당겨주면서 당겨주면서 당겨주면서 딱 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만요 옷을 나중에 입었을 때 입었을 때 이것이 이렇게 기어들어가지 않고 쫙 갈라져야 엉덩이가 이쁩니다. 그안 늘려주고 하면 은 옷이 튀어 들어가요. 엉덩이가.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따라서 하면 그냥 뭐 쉽습니다. 하지 않아 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한 시간이면 할수 있어요. 재단까지 싸게 해서. 하면서도 면선을 쫙 당겨주면 좋습니다. 당기는 것이 좀 잡히겠죠? 왼손을 쫙 당겨주면서 이런 눈두면서 쫙 그려줍니다. 그러면 다 끝났죠. 이제 이거 박아가지고 다리기만 하면 끝. 마지막에 옷을 완성해가지고 다릴 때는 주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재봉선을 이렇게 내기를한 번에 맞춰줍니다. 재봉선을 박은 재봉선을 잡고그 앞에 이렇게 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앞주머니가 밑으로 뜨갑니다 이렇게 안으로 그래 아이얼이 지나가도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건 일단 위로 올려놓고 지금 여기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세금자들은국도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나 안 만나 봐야 돼요.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냥 만지면 그냥 아니까 그냥 할거요 이렇게 만져보면 그냥 알겠 내죠. 주름선을, 여기를 무시해버리고, 주름선 있죠? 주름선을 잡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 주름선이 중요하니까, 주름선을 먼저 잡아주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다 맞습니다. 함께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롱을 이렇게 놓고, 뒷주머니를 안으로 제껴줘야 됩니다. 주머니 여기 다리는 게, 여기를 어떻게 다리냐에 따라서 옷이 잘 나오고, 엉덩이가, 엉덩이잘 나오고 안나오고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싹 빼줍니다, 이렇게. 안에 겹쳐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다졌을때이 곡선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옷을 입었을 때 엉덩이가 없어도 엉덩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대로 뒤집어 가지고 스팀 다림이나 빙이 다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했을 때 달렸을 때이 스팀이 잘 빠져야 됩니다. 안 빠지면. 이렇 빠진 놈을 이렇게 해요 스킨이 빠지기 전에 옷을 들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옷이 쭈글쭈글 하죠. 스킨다 빠진 상태에서 그런 데도 한 1, 2초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한 2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놓고, 거의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재봉선이 어딘가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만져보면 나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 기다려 주면 됩니다. 스팀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부터. 무슨 마이크를 쓰느라고 오디오를 그쪽에다 조정을 해놨더니 오디오가 잘 깨끗하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약하게. 말소리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해놨는데 지금은 오디오가 잡으면 들어와도 말은 다 들어올 거예요. 그걸 좀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Yes. <laughs> 앞주름은 다시 한번 수정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잡고. 수정을 한 다음에, 앞에서 조금만 눌러주는 거죠. 여기까지. 앞에, 지퍼 있는 쪽까지만 맞춰주 됩니다. 싶어 있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 바지는 끝난 겁니다. 이제 아, 일 보니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잘 안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쪽에서는 이렇게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반드시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